잘 먹겠습니다. 콜라 나먹어한잔하면이게잘 먹겠습니다. 점심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소스들좀 떠서 만들어 어요 먼저 왔네요. 다른 짜짜 좋아~. 좋아~. 아, 까 먹는 거있물어 와디프 뭐라보기 후배가 상원에 놀러 왔다 해서 같이 를임 먹고, 저몸리지 그래, 잘 알아봤네. 한입에 j a n j a n 과 y 오 oh, gue u d 고기가 없다 어, 고기가. 고 <돌만> <웃음> 아니. 이빠이 <돌만> 봐. 안돼요 자, 골프 치고 이제 헬스장으로 가봅시다. 아이고. 맛나네요. 이거도 이만 잠깐 왔습니다. 전혀 잘못 갔습니다. 한까지 아, 그러네 <웃음> 아, 맞아. 아, 숟가락. 아, 숟가락. 아, 숟가락. 아, 숟가락. 아, 숟가락. 아, 뭐 하는 거야? 하늘에서 눈이 와요. 뭔데? <웃음> 여기다 천사라도 만들 듯. 닮아! 닮아! 잘한다잘한다 오, 나혼 아, 안녕 <웃음> 혹시 신나게 넣고나서 라면 김밥과 라면 으아, 드론 보내준대로 넣어주면열심다엄마이마어서 아, 네. 아, 아, 이제 엄마는 장보러 가시고 저는 차에서좀려고요 아, 너무 쉬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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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잘 먹겠습니다. 미한잔 기름 좀 넣고 이제 세차좀 하고 폴포트러가올게요자 <목음> 잘먹습습니다 먹어. 아, Hello, b 하 n a Yum, yum. Please, w e l c o 어 e Please, welcome. Please, welcome. Please, w e l c o m 이 p l e a s 그건 이거예요. 니다 오늘은 엄마랑 엄마 아들랑 스이습니다어 나부터요? 응. 잘 먹겠습니다. 예. 맛있게 드세요. 예. 예. 예. 음. 계란이 없어. 한시간에 무료 안 해주네. 응. I'm not going to be a b 이번 to get the money. I'm going to get t h 골프채 그립 바꾸는 바다 골프채 채이서 오늘 점심 이거 뭐였지? 치킨 플러스에 나온 거 치킨 대전에 나온 거 저는 니가 거의 떡볶이잖아 닭 <웃음> 들어간 떡볶이 왜? 오이 저녁 아니야? 게임 좀 합시다. 예. Yeah. 나을 것 같아.